동상 우사 역시 1월 중에 검은사방 모바일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캐릭터 모두 PC와 모바일 양쪽에서 즐기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사는 부채로 도수를 부리는 캐릭터입니다. 도사답게 반대쪽 손엔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며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 달리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우리네 전통적인 도사처럼 구름의 힘인 비, 바람, 번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하늘을 밟고 달립니다. 온길동이나 전우치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기보다는 점잖은 선비처럼 사뿐사뿐 걸으며 적의 혼을 빼놓는 스타일이죠. 도사의 복장 또한 두루마기를 베이스로 아침의 나라 출신이라는 점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사곤자를 그려내서 강력한 광역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이펙트가 참 아름답습니다. 광역 피해 기술이 다양하고 애니메이션이 독특해서 정말 동양의 마법사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전승을 하면 받은 피해를 흡수해서 도력으로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특성을 지내게 되는데요 피해를 방출할 땐 흡수한 도력을 가감없이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세부 메커니즘은 검은사막 연구소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PC 매구는 아직 개발 중이기에 출시 전에 다시 또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저 공개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커뮤니티를 둘러보았는데요 우사란 이름에 대해 모험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시더라고요 검은사막의 우사는 아쉽게도 고조선의 후예는 아니고요 깃털 우 선미 사자를 씁니다 어, 대감님 영감님처럼 도사들을 높여서 부르는 인칭 대명사예요 어, 즉 우사는 부채를 베이스로 도수를 부리는 도사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매구도 여우인간이 아니라 여우신을 접신한 도사라는 설정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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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구와 우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열심히 개발 중이니 앞으로 나올 매구와 우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